지난 시간에는 그, 예산, 예수님,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그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물은 내용까지 살펴봤죠. 제자들의 상태가 어떠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웃음> 제자들의 상태는 뭐 3년 반 주님께로부터 메시아에 대해서 또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왕국 안에 살아가는 존재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그 왕의 법들에 대해서 다 배웠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저들은 그 나라가 금방 이말줄 알고 그 한편에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하는 마음에 욕심을 내리 내기도 했었지요.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런 요청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일주일 일주일도 채못 돼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저들은 다 도망하고 말았죠. 수제자였던, 그, 수제자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런 베드로도한 비자의 소리에 놀라가지고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마리아를 통해 소식을 들었을 때에도 저들은 <웃음> 그것의 실제를 알지 못하고 의심을 하는 태도를 보였었습니다. 이건, 어, 하나님의 작정을 따라서 오신 메시아의 가르치심을 3년 반 동안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고 주님이 가르치신 왕국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했다 하는 것을 알수 있는 거죠. 부활하신 후에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 40일 동안 11번에 걸쳐서 현현하시면서 저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뭐또 목회 사명도 주시고 하시고, 성신을 받으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앞으로, 어 약속하신 성신을 보내실 것을 미리 경험할 수 있게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 의미를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40일이 되셔가지고 승천하시려고 하는데, 이제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치적인 나라, 그런 현실적인 나라로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런 정치적인 나라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나라에 아, 들어가기 위해서 저들이 마땅히 책임지고 나가야 할 일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그의, 그들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잘알수 있습니다 <웃음> 그, 그 나라가 오기까지는 사실은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과정이, 과정을 겪어야 할 것인데 그것도 분명히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들은 그 나라가 언제 임하는 거에 대한 임하겠는가 하는 그것에 대한 그런 관심만 크게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대한 관심 어떻게 그 나라를 책임지고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또그 나라가 이스라엘 중심의 나라라고 하는 생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제 율법을 내리실 때 신해산 앞에서 그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 그리고 그런 그 제사장 국가로서의 역할을 해야 될 것을 알려 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들은 자기들 중심으로 그 주님의 계시를 해석해서 늘 선민의식 가운데 진정 보편성 있는 그런 어, 제사장으로서의 그 사역을 잘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어, 율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자,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궁극적으로 그 안에서 회복될 것을 소망하면서 그 법을 지켰어야 했는데 저들은 그 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의 힘으로 그 율법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저들은 그 지킬 수 없는 상황 속에 들어갔고 결국은 그 자기의 그 현실적인 욕구를 어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 중심으로 다그 종교적으로는 그냥 하나님 앞에 모양을 내는 그런 흥태를 취했지만 생활 속에서는 가난하고 소외되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싸매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책임져주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들은 결국 어 이제 북쪽 이스라엘도 나, 어, 망하게 됐고 또 남쪽 유다도 때가 돼서 다 망하게 됐습니다. 포로에서 어 약, 저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대로 70년이 차서 돌아 와서도 생각하기는, 분명히 예레미야 선자나 이사야 선자가 장차 도래할 그 메시아 왕국과 메시아에 대해서 분명히 그 문서, 그 뭐, 저예레미야나 이사야 그외 문서 선지자들이 다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또 돌아와서도 그 나라의 정치적인 회복을 생각하고 저, 저들이 망하게 된 것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해서 망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바리세척 그런 연구들이 있어 왔고, 또 하스모니안 왕조 때 그것이 더 어, 역사적으로 가시화 됐었고, 예수님 당시에 그들이 한 세력으로 구축하고 있었죠. 다양한 세력들이 있었지만, 열심당이나 뭐 사두개인이나 s n f 파 사람들이 있긴 했지만, 아무튼, 그들이 그런 생각 속에서 오랫동안 그 외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또 생각한 것은 정치적인 회복을 생각했던 것이에요. 제자들도 3년 반 동안 주님의 가르침을 그렇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들의 그 메시아 왕국관, 메시아 관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았다. 그래서, 그,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질문을 뭐라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원래 이제 저들의 체질을 다 아시고 선택하시고 섭리하신 것 아닙니까? 예정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래 구원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협력해서 할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참으시면서 저들을 어, 저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어,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제, <웃음> 6월절, 그, 지나서, 사흘 만에, 그, 부활하셔가지고, 40일이 지났잖아요. 그, 오순절 때, 주님, 성신이 오시니까, 이제 뭐, 불과 한 일주일 정도 뒤면 신약의 교회가 서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수제, 저, 저국적인 열두 사도들과 이제 그 주변의 제자들, 이런 제자들도 이제 신약의 교회의 기둥들이 다될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이제 성신, 약속하신 성신을 받아가지고 그동안 주님께서 법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이루신 것들을 깨닫고 이제 주님의 몸인 교회에 그, 털을 닦을 자들로서 사역을 할 것인데, 그때 이제 저들이 정신을 차리고 어그 일을 할수 있도록 저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저들이 저, 저급한 수준에서 질문을 했지만, 주님께서는 그걸 어 뭐라고 나무라시지 않고, 당신의 일을 계속 진행시키시면서 저들이 나중에 이제 성신을 받아서 주님의 몸인 교회의 일꾼들로서 사역을 잘할수 있도록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거기까지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거기에 이어진 주님의 답변 내용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답을 하셨습니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바 아니오, 오직 성신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원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여기 나오는 때와 기한이라는 표현이 좀 특, 어, 특별한 그런 표현인데요. 때는 절대적인 시간을 가리키고, 또 기한은 그 지정된 특별히 지정된 시간을 가리킵니다. 이게 상대적인 시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의 때는 종말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의 모든 기간을 나타내는 것이고, 기한은 종말에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바로 그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어, 때와 시, <웃음> 어, 기한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조차도 이 일을 알지 못한다고 이전에 에, 표시한 바가 있습니다. 마, 마가복음 13장 32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성삼위 안에서 구별된 아버지의 주권에. <웃음> 주권이 강조되는 그런 영역들이 있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을 봐도 삼위 일체이시지만 성부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이 따로 있고 성자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이 따로 있고 성신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이 따로 있어요. 구속사안에서 이제 성부 하나님이 대표성을 띠고 그 일을 하시면서 성자 예수님이그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순종하시고, 성신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신, 그 가르치시고, 인도하신 모든 내용들을 어 성도 속에 깨우치시고, 저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복된 백성으로서, 세 사람으로서 이제 그 완성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에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튼 주님께서도 그... 어 성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침해하지 않은 동등한 분이시지만 구속사 안에서 종속된 그런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인 제자들의 입장에서 또 월권하지 않고 가장 먼저 관심을 가지고 나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 살짝 책망하시고 깨우치셔서 그들의 위치에서 주님의 사명을 받은 자들로서의 일을 제대로 행해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을 갖지 말고 너희가 부르심을 받고 사역을 맡은 그대로 그 일에 집중하고 살라고 하는 것이에요. 쓸데없는 그 사람으로서 타치할 수 없는 건드릴 수 없는 그 영역에 관심을 갖지 말고 사람의 본분을 잘 취해서 나아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께서 내리신 계시에 대해서 주님의 그 구속사 안에서 그 의도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그 교회가 아주 잘못되기 십상입니다. <웃음> 아니 그런 교회는 반드시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정하신 일에 대해 그 안에 선택과 분리움을 받아 쓰임을 받는 일은 참으로 교회의 영광이 되는 일인데 그런데 이런 교회의 위치와 역할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나 행하실 일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개입을 한다면 그것은 큰 범법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자들에게 일 깨우쳐 주시지 않으면 일하심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모스서에서 <웃음> 나와 있는데 그렇지만 그그 그 이제 시시로 당신의 일하실 것을 깨우쳐서 인도에 나가시는 거지 하나님의 그 시간과 하나님의 때에 이제 개입해 가지고 참견을 하도록 하지는 않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교회한 분자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해야 될 그런 역할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알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주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로서 가장 합, 합당하신 합 뜻대로 일을 행해 나가시는 부분에 있어서 교회가 함부로 접근하는 것은 온전한 일이 못 되는 것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역사상 생성됐다가 소멸되기도 했는데요. 저들은 주님의 오실 때에 대해서 함부로 날짜를 정하고 그 그때가 아, 주님이 정하신 때다. 그렇게 확정을 해가지고 나가다가 어, 일을 많이 그르쳤지요. 뭐 안식교도 그렇고 몰몬교도 그렇고 여호와의 증인들도 그렇고 또뭐그 20세기 말에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구약 4천년, 신약 2천년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그리고 천년왕국의 시대를 세, 세대주의적인 관점에서 그런 어, 때와 기한에 대해서 스, 스스로 계산을 해가지고 어, 그, 그때 주님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 주님 받, 맞을 준비를 했지만 사실은 그들은 주님의 그 주권적인 영역에 함부로 침범한 거예요 언제 사실은 그 주님의 그 종말의 때보다는 우리 개인의 종말이 더 가까이 다가와 있는 거죠 실제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늘 우리 앞에 열려 있는 그 종말에 대해서 어 준비하면서 깨어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그 품성과 품위를 나타내고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게 가장 큰 일인 거예요 주님이 에덴에서 그, 잃어버렸던 그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약속하시고, 그, 회복해 가시고자 하는데, 거기에, 부르침을 받았다고 하면, 그 나라의 회복에 관심을 가지고, 주님이 아드, 아드님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하셔가지고,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일, 거기, 그게 무엇인지 과연, 그것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만 독특하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들이다. 그고 하나님께서 때와 기한을 우리에게 다 알려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른 일다 제쳐 놓고 이제 산 속에 들어가서 주님 오실 때만 기다린다든가뭐 집단으로 모여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참그 정상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주 잘못된 거죠. 역사의 주관자의 영역에 함부로 침범해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이래서 그 아무리 그럴듯한 의도로 접근을 해도 그것은 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깨지면 하나님과 교회 간의 질서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알 권리가 있고 자유가 있다고 해도 그것은 피조물로서 그리고 자녀의 위치 안에서 가능한 것이지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은 호기심을 갖는 것 때문에 혹은 나름대로의 의협심 때문에 용인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불안하죠 불안안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뭐 조금만 물날이가 나도 불안해 가지고 우왕좌왕 하는 일이 많은데, 개인의 신상에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그 앞날이 궁금하겠습니까? 그래서 신자들이 기독교 무당들한테 찾아가가지고 예언을 받으려고 하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으로 이제 주님이 가르치신 그 은혜의 방도에서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으로 천국에 속한 사람들로서 어떤 은혜의 방도를 쫓아서또 그 완성될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들어올 것인가 다 깨우쳐 주셨는데 그런 것들에 착념하지 아니시고 않고 개인의 어그 구복 강령을 위해서 뭐 앞날을 알아보려고 한다든가 그러면 결국은 그런 일에 미혹돼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웃음> 그니까, 요새는 뭐 그런 게 얼마나 많이 있는가 잘 모르겠는데, 이제 취업, 취업 처리되거나 진학 처리되면 얼마나 또 새벽 기도나 철회 기도 애들 많이 나옵니까? 그게 이제 개인의 구복광령을 위해서 주님의 서포트가 필요, 필요하니까 필요 도움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나와서 한다 기본적으로 평소에 주님의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신분이 뭐고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고 늘 자신의 행복과 관련해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니까 결정적인데 항상 그런 식으로 이교도와 같이 주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일인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주님이 원하셨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도대로 주님이 에, 기뻐하시는 일과, 일과 주님이 즐거워하시는 일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천재지변이 오건 뭐 전쟁이 나건 또뭐 여러 질병들이 유행병들이 돌아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뛰어넘, 죽음과 죽음에 이른 고통을 뛰어넘는 구원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부활의 생명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거기로부터 모든 자유함을 얻은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서 벗어나 있어야 되는. 때와 기한에 대해서 쓸데없는 관심을 갖지 않고 나의 은사와 직임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고 그 형제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적당한, 것. 그게 아주 합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 주님의 뜻을 찾아서, 어, 나름대로 열심을 가지고 주님의 때와 기한을 찾는다 할지라도 그건 용인될 수 없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의 육신의 어머니가, 어, 인간적인 필요에 의해서 주님의 일을 요구하셨을 때, 이 주권적인, 그, 때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가나의 그, 첫, 가나에서 첫 이적을 베푸실 때, 혼인잔치에서, 그, 마리아가, 아, 그랬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잠깐 읽으면, 막 요한복음 2장 1절로 4절인데,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님 예수의 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육신의 어머니인데 그 특별히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여자라고 말했어요. 구속사 안에서 메시아이신 위치에서 말을 한 거죠. 사실 마리아는 태어날 때부터 어그 성신으로 잉태 메시아를 잉태하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 열두 살때 예수님이 올라가셨을 때 사흘 만에 찾, 찾았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마땅하다고 한 표현을 듣,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예수님 그 동안 또 예, 예수님 자라오면서 예수님의 특별한 그 면들도 기억하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이제 주님의 구속역사 사역에 쓰여야 하는 것이지 그런 일이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요청돼서 이루어질 일이 아니다 삼위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으로 그 일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 그사람의 요구에 의해서 그 정한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한 때 이루어진다 그걸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당신이 그 이적을 베푸신 거예요. 그걸 모르고 사람이 요구했을 때 그냥 그걸 들어서 이적을 베푸는 걸로 했다면 얼마든지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건 이교도들이 신을 찾는 심정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신자죠. 삼의 하나님의 인격과 사약을 믿는 신자들은 사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륜에 따라서 그 부복하고 살아가기를 원해야 주님이 뜻을 보이기 전에는 절대 내가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야 돼요 그렇게 기다릴 줄 알고 주님의 때를 인내할 줄 알아야 하는 거죠 주님이 그런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 열흘 뒤, 아까 일주일 뒤면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대변해서 나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하는 사실을 증거해야 할 자들인데 그들에게 그 그들이 진짜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일깨우기 위해서 때와 기하는 너희의 알바 아니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주님의 때와 우리의 때는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슨 천재지변을 겪거나 질병을 겪거나 무슨 어려움을 겪어도 주님의 궁유를 바라고, 주님의 선하지 인도를 바라야 하는 거지. 주님의 때를, 저, 나를, 내 현실적인 욕구를, 어, 요구를 채우기 위해서 주님이 역사해달라고. 농성을 부려서는 안 된다. 그건 농성을 부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육신의 형제들이 초막절 때 주님께 대해 유대 사회 앞에 드러나서 큰 일을 행하라고 말을 했을 때, 그 주님께서는 그들의 불신을 아시고서 단호하게 당신의 주권에 의해서 정해진 때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는 있었지만 그들의 잘못된 요구는 절대 주님이 용납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저, 저, 형제들이라면 어려서부터 같이 자란 그 형제들 아니에요. 예수님이 굉장히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고 사, 사람, 대중들을 끌고 다니니까 그런 그런 모습들이 있으니까 이제 갈리에서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서 큰데 가서. 유명자 한 사람들 앞에 가서 일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형제들이라도 그 예수님을 잘못 알고 그렇게 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깨우쳐 준 거죠 요한복음서 7장 2절로 9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 이라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미로라 예수께서 가라사대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이게 주님, 주님께서 여기 주님의 때에 대해서 다시 일러주시는 것 아닙니다. 인간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는 것이지만 주님의 때는 요구되는 때가 아니라 당신의 주권적인 영역 속에서 정해진 때에 행해져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때와 기한에 대하여 너의 희그릇되고 좁은 안목으로 월권을 해서 알 바가 아니라 그 때와 기한에 대해 그 잘라서 그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 보건데 교회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본위를 생각해서 그 말씀을 받은 위치에서 순복해 나가는 그 자체는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늦었더라도 주님께서 고치라고 말씀을 내리실 때 그에 의해서 교회가 제 위치를 찾아서 고쳐 나가는 것도 큰 은총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의 도족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의 호련이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여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이제 에 그들이 약속하신 그 성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경륜 안에서 당차 어떤 상태로 나아가게 될 것인가를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때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답변은 오직 성신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신님의 임함과 하나님 나라 회복과 제자들의 일이 서로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질문 하나하나가 잘못됐다는 것을 다 아시고서 먼저 때와 시기에 대해 지적하시고 나서 오롯이 해서 저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약속된 성신님의 임함과 하나님 나라의 일과 교회가 어떤 관계성 속에서 조화롭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가장 적절한 답을 내리셔서 그들에게 가장 유익된 일을 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성신 강림은 지난주에 잠깐 본 대로 구약의 예언에 나온 것이고 주님께서 공생애 중에 가르치신 것이며 바로 본문 말씀에 얼마 전에 제자들한테 또 약속하신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이하에 보면 성신께서 오실 것이 약속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회 중에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 사이에서 성신 약속하신 성신을 보내실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뒤에도 성신을 저들에게 주시면서 그 약속을 다시 재상기시키셨습니다. 성신께서 종말의 때 다른 보혜사이신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그들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이 어떤 상태로 들어가게 되든지 바른 변증을 할수 있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하실 하실 아, 하신 일이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진행과 성격과 원칙적인 비밀을 어, 비밀이 어떠하신가를 밝히심으로써 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성취하시는 것인데 주님의 부활 승천 이후 성신께서 그 일을 담당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승천 이후에 천상적인 사역이 성신님의 강림과 역사로 말미암아 계속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왕으로서 통치하시는데 이제는 육신으로 이스라엘나라 가운데 있지 아니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성신으로 이제 온 우주의 왕으로서 저들을 다스려 가신다는 것입니다. 성신님의 강림은 그러니까 구속사 안에서 아주 획시기적인 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성신께서 오신 것입니다. 이 성신의 사역을, 인격과 사역을 모르고 성신 충만을 요구하거나 성신의 그, 그 무슨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이미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행동으로서 성신의 인격과 사역을 다 알려 주셨고 이미 구약에 저 미리 예언하신 대로 알려 주셨는데 그그틀 안에서 성신의 인격과 사역을 따라야 하는 것인데 내 필요에 의해서 성신 하나님을 찾고 내 필요에 의해서. 성신하는 성신의 조명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성신이 우리가 성신을 구할 때에도 성신의 그 주권과 성신의 그 사역을 염두에 두고 주님의 때에 이루어지기를 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성신을 구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성신님의 강림으로 교회가 권능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인간의 지혜나 능력으로 회복될 나라가, 그, 시작, 진행,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다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삼위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완성하시는 그런 나라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토에게서 복음의 말씀, 들은 자들이 성신님의 강, 강, 강림으로 인한 그런 인도를 받으면 그들의 삶의 역동적인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는 다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의한 그 지혜와 능력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권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물리적인 힘을 말합니다. <웃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권능은 그 평화와 복음 전파와 관련된 힘을 말합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런 권능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깨졌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화목 화목의 그 결과들이 나타나고 자유의 복음이 전파돼서 원수의 지경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힘을 말하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재료를 가지고 나아가는 힘이 권능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자들이 물리적으로 무엇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입은 것이라고 그렇게 치부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는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성신님의 오심으로 말미암는 하나님 나라의 권능은 결코 지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지상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필요한 대로 적절하게 채워주는 것이지 그 자체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먹을 거 입을 거 어, 쓸 것들을 다 채워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선이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은 먹을 거, 입을 거, 취할 거, 쓸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권능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성신의 권능에 인도를 받아 살아가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에서 자유합니다. 이제는 자유롭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일에서 이제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한 어떤 점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주님의 지상명령을 따르기 위해서는 교회가 공식적으로 성신의 충만함을 받아야 함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제자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고 당면한 문제입니다. 이미 성신은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거죠. 오셨는데 그런 권능을, 힘이 있기를 바라야지 교회가 그 각자 가 개인, 구복, 강령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그 나와서 예배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삼위 의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으로 하나가 돼서 한 믿음으로, 한 성신으로 <웃음> 한 권능으로, 하나가 돼, 한 믿음으로 하나가 돼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의 수종 노릇을 감당하는 그런 무리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신의 충만함을 받으면 각자 개개인의 생활에 열중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적인 인격, 그리도의 인격을 나타내는데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게 성신의 인도를 받는 사람의 특성이고, 특권이고, 그런 거예요. <웃음> 그걸 위해서 구, 구해야 하는 것, 성신의 권능을, 힘있기를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받아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다스림을 실질적으로 받아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웃음> 그러니까 결국 개인으로나 개교회적으로 현실적인 문제 해결 차원에서 성신님을 구하거나 받아서는 절대 안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개인이나 개교회의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하여 그 성신님의 권능을 찾고 받았다고 하는 일이 많은데 그것은 아주 무지한 일이며 불법한 일이고 확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 일이 왔다 할수 없는 거예요. 왜, 또,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이상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이적도 베풀고 하잖아요. 그것이 근데 다죽께로부터 왔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런 뭐, 신비한 일들은 이교 세계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 신비한 일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사미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렇게 확정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미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을 그 주님의 가르치심 가운데 깨우치고 그 사미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을 쫓아서 그 구원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 그것이 정상한 것이에요. 음. 아무튼 그 우리 개인적으로 뭘 교회적으로도 그 교회 자체의 그 현실적인 행복과 번영을 위해서 그 성신님을 찾는 것은 구속사 안에서의 성신님의 사역과 위치도 모르는 것이고 그 성신님의 활동에 대해서 아주 오해해서 그런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신님의 강림으로 권능을 받으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성신을 이제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받게 되면 이제 구원의 보편성을 이루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우선 하나님 나라의 범위가 이스라엘 안에 국한되지 않고 보편적으로 확장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어, 영역, 영역적인 제안이나 민족적인 제안, 그 외에 다양한 장벽들이 다 철폐되고 아주 그리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영적인 특성을 나타낼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그 주님의 그 가르침은 2사에서 2장, 2절로 3절의 말씀에 성취가 되고 하나님께서 보편 구원을 향한 그런 영원한 경륜을 이루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네시로 말미암마 천하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애초에 경영하시고자 하신 것이 이스라엘이 아니고 전, 전 우주를 포괄하는 거예요. 전 세계를 포괄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사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있었지만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이 실체가 아니고 이제 모형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실체이신 하늘을 바라 보고 장막 생활을 한거 아닙니까? 아브라함도 그 약속의 땅 안에서 장막 생활을 했는데 우리도 당연히 나그네를 와 외국인과 같이 이방인처럼 이세상에선그 죽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체이신 그그 그 안에서 그 완성될 세계를 향해서 어, 우리가 전진해 나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성신의 강림을 받은 사람들이 그그 그 일을 위해서 어, 증인이 될 것이다. 그 말씀. 했는데 그게 얼마나 큰 일이 되는지 알수 없어요. <웃음> 가장 그 원수같이 여겨지는 장애물들이 다 없어지고 일치된 무엇이 나타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하고도 북 이스라엘 사람하고도 관계를 끊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 더 나아가서 유대, 유대인, 이방인들과 하나가 되라 하는 것. 그것은 참으로 바리새적인 유대적 입장에서,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참을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아는 사람들은 그것이 너무도 즐거운 얘기가 되고, 깊은, 당연한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웃음> 사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사마리아와 더 나아가 이방인들과 연합은 생각할 수 없는 역사적인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신께서 임하시고 교회가 권능을 받게 되면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행전에 교회 역사가 이를 자세히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신 강림 이후에 교회가 탄생한 다음 모든 장벽이 허물어져 없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제 주님의 증인으로서 주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신님의 권능을 힘입은 교회에 의해서 모든 장벽이 무너지고 하나가 되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일은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보편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성신님의 인도를 받는 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인 통치의 결과를 증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뭐 28장에서 끝나지만 어떤 분은 재미있게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 사도행전 29장의 역사가 지금 우리 안에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렇게 표현도 합니다 아무튼 그런 어 사역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복음을 받은 거 아니에요? 주님의 권능을 힘입은 사역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신 주의 제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거 아닙니까?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1900년대 초만 해도 80, 1800년대 후반만 해도 미국이나 스코틀랜드, 또 호주, 카나다, 이런 지역에서 그 대졸자들은 5%밖에 안 됐어요. 그, 그 5% 안에 들어있는 엘리트들이 우리 조선의 그 영혼들을 생각해서 와서 자기 생명을 다 바친 거예요. 그 많은 기간 준비해가지고 와서 6개월 더 빠른 사람은 뭐 뭐, 불과 몇 주일 만에 죽은 사람도 있어. 와서 뭐, 자식들도 죽고, 뭐, 가족들도 죽는 일이 있어도 계속 그 주님의 권능에 휩싸여가지고, 그 조선의 남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한, 백, 백여, 백한 20여 년이 됐는데, 그런 은총을 받아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그것이 계속 진행되 있어서 진행되는 일이 있어서 자기 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주의 일꾼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조, 조,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 가운데 이제 사, 살아갈 수밖에 없고 또 죽음의 그 고통의 좌절하고 낙마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인데 우리가 이제 그 모든 곳에서 자유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이제 자유롭게 사람 됨의 본분을 취해 갈수 있게 된 것이다.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게 다 성신의 현재적인 그 통치의 결과인 것입니다. 음. 성신님의 권능의 역사 권능적인 역사는 하루아침에 일반적인 법칙도 무시하고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역사의 전개 가운데 차서 있게 이루어짐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승천 이후 뭐 지금 몇 년인가요? 900, 990, 900, 900. 지금, 990년 정도 됐네. 주 30년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고 보면, 아, 지금 2020년이니까, 990년, 2000, 그러니까 1990년 정도 된 거죠. 1990년, 제가 그러니까, 이런, 이런 긴 시간 동안에, 에, 성신의 사역이 인격과 사역이 있었다. <웃음> 일반적인 역사 가운데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은 참 음밀하게 세밀한 음성 가운데 에, 이 들레게 뭐뭐 뭐 뇌성 병력이 일어나는 것 같이 일어나지 않고 주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성신의 권능을 힘입어서 그리스도를 전함으로써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는 모든 억매임에서 벗어나고 모든 그 다툼에서 벗어나고 모든 정욕에서 벗어나고. 예, 하나님의, 하나님과 같이 돼서 예, 자유롭게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웃음> 이 세상의 예, 그 적대적인 세력 앞에서 일반적인 원칙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은밀하게 점진적으로 전계되어 나아가는 것이라면 거기에는 반드시 수고와 또 고통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주님의 이런 답변에 대해 이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정리하고서 이제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을 아주 영광으로 생각하는 거죠. 주님의 베드로 그 주님 죽음이 무서워서 도망갔던 베드로도 이제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죽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인 것이에요. 성신님의 강강림을 따라서 권능을 받고 전투하는 교회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수고해 나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이제 그들에게 당면한 사명이었습니다. 사실 증인이 된다는 말, 이제 헬라어로는 마르투리레스라는 말인데, 그 순교 순교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순교자의 어원이에요. <웃음>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한 책임자가 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로서의 삶은 복음 전파와 관련된 필생의 사업이라는 것을 깨우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엉뚱하게 자, 자기들의 입장에서만 추측해서 부활하신 주님께 의문사항을 물어봤지만 주님께서는 실로 자상하게 그들에 대해서 그 영원한 경륜을 이루는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약간의 책망이 어린 말씀이었지만 그들에게 진실로 필요한 말씀을 그 가장 적실하게 내려 주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곧 주님의 승천을 목격하게 될 것이고 몇 날이 못 되어서 성신님의 강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그들의 의문되는 생각이 정리되지 못한 상태에서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것은 참으로 저들에게 암담한 일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이런 가르침이 에, 미리 가르침을 미리 베풀어 주심으로써 저들이 그런 일을 경험하고도 힘있게 자신들에게 부여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어떤 장애나 편견이 없이 깊은 마음으로 주님께서 목표하신 일들을 소망하며 자기의 일들을 해나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가지 그알수 없는 돌출 상황이 나타난다고 해도 주님으로부터 가르치심을 받은 원칙대로 전진하여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혹은 당대에 그 일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실망하지 않고 자기 시대에 바른 역사의 원인을 심어가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의 가르치심의 범위는 인간의, 인간이 의인간다 헤아려 알수 없이 큰 것입니다. 제자들은 단순하게 질문했지만 주님께서는 전 구속사를 포괄하는 그런 답변을 주신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제자들은 요만한 시각에서 그그 그 나라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주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을 일에 대해서 깨우쳐 주신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제자들의 어리석은 질문에 대해 적절한 답을 내리신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가 어떤 것에 진정으로 관심을 두고 어떤 것을 재료로 해서 어떤 영역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가를 생각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상태를 아시고서 그리고 그들이 경험하게 될 일과 관련해서 구속사의 전체적인 상태를 아시고서 그그 그, 그 맥락에서 그들에게 적합한 답을 내리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에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를 깨우침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행하신 일들을 바로 경험하고서 성신음의 능력에 의해 적극적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저 몇 가지 재료를 가지고 대강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을 개시의 전체적인 안목에 비추어 충분히 생각하고 나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각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신님의 인도와 가르치심을 받는다는 게 뭔지 잘 알아야 돼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어, 구호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모뭐 주님께서 그렇게 어리석은 질문을 해도, 어, 이제 택한 자들에게는 특별히 깨우치시는 은혜가 있기는 하지만, 이게 명백하게 가르침을 받고도 또, 개인적으로 성신님을 구하고 성신님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성신의 사역은 그리또의 인격과 사역을 믿는 자 안에 깨우치시는 것이고 또 성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을 믿는 자 안에서 이루시는 거예요.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그 나라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덴에서 목표하셨던 그 나라, 충만한 나라에로 나아가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신 거예요. 그큰 내용을 알고 주님의 성신의, 죄성신의 인도를 받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쭉 보겠지만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도 이 성신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받아서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한 거예요 성신의 권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를 따라 내려진 말씀을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연합하여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어떠함을 드러내므로써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전도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 그, 우리나라 초대교회 선교사들이 그, 열 가지라면 일곱 가지가 전도의 내용이에요. 네비우스 선교 방식을, 저, 뭐, 깨우침을 받아서 이제 자립하고, 뭐 이제 주님의 몸인 교회로서 성격을 갖추어가는 것이 굉장히 이제 독특한 본질적인 것이지만, 권능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알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저들이 안타까워서 그걸 전하기 위해 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사실 그래 1910년대는 에 말이에요. 제가 이제 좀 공부하면서 최근에 그걸 확인했는데 1910년대 한국교회 80%가 자립을 했단. 그리고 어, 간도. 강해저기 산둥반도, 저 북한도 저기 두만강 넘어 그런 곳에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그 이제 동동로회를 결 1907년에 동로회를 결성을 하는데 물론 그 전에 이제 선교사들의 장로 어, 그, 저 모임이 있어 있었고 또 선교사들이 세운 장로들과 연합된 그런 그 회의체가 있기는 했지만 동동노회로서 노회적 성격을 띈 것은 1907년이에요. 근데 1910년도에 그런 선교사들을 파송했던 거예요. 그게 놀라운 일 아니? 에요 그리고 80%가 자립했어요. 지금은 한국교회 80%가 미자립 교회입니다. 20%만 자립. 참 희한한 일이죠. 아무튼, 우리 초대교회에 얼마나 그 성신의 권능에 사로잡힌 성교사들이 많았고, 그의 백성들이 많았는가. 그래서 땅 끝까지 뭐 죽을 침을 다해서 복음의 증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개인의 일 자체의 영모이거나, 공동체 안에서 개인의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 없이, 그 복된 영광의 일들의, 일들을 힘써서 누림으로써 그 받은 말씀의 결과를 열매를 실칭하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교회 앞에 죄송하고 부끄럽다 하며 실질적으로는 교회의 지도를 받지 않거나 개인의 범죄를 은근히 즐기면서 덮고 나가는 악행은 우리 안에서 모두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이런 범죄를 지속하는 것은 현실적인 변화를 목표로 이루어지는 성신님의 인도와 가르치심을 묵사라고 나아가는 구체적인 증거로밖에 나올 곳이 없습니다. 2001년도에 이런 교회적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신님의 강림과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사명 간의 관계를 잘 인식하고 약속받은 자로서 참자태를 우리가 바로 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교회의 사명이 뭔지 이제 아시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